아 이제 아, 음. 여러분 음. 다 받고 싶을 테지만은 그냥 어째가요? 어, 저는 그이 우리 목회자 빌라 목회자들이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줄 알았는데 이제 원로들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 계셔서 어, 그래서는 목회자 뭐 영성이라고 제가 뉴욕에서 얼마 전에 특강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좋겠다는 생각 들었지만 은또 원고 가지로 거까지 못 가고 그래서 어, 바울의 목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980년에 이 필라에 왔습니다. 그때 필라에서 목회를 제일 잘하던 선교교회 신예철 목사님께 선배이기 때문에 인사를 갔더니 목사님 이민 목회는 선교사입니다. 목회 잘하지 말고 선교사라 하고 목회를 하세요 그래.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회자라 하면은 실망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꾸 떠나니까. 그러나 선교사라 하면은 괜찮다 이거죠 선교사가 무슨 교인 생각해 그냥 고급만 전하면 된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목회하면서 아그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참 어제게 많이 도전이 되었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장영춘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강단에도 설교하고 그 70년대 말에 제가 목사 승용차도 있고 그러니까 아우 내가 막 부럽다고 그래요. 내가 부럽다고 그래서 그분은 제 은사거든요. 아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때. 아유 부러하지 마. 이미 목회는 그냥 항상 긴장이야. 어? 그래서 난 그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왜 긴장할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젠 여기 계시는 이 현역 되신 분들이 다제 후배인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다두 분은 소천하셨으니까 대신 제가 후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교사로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선배들도 긴장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비교적 집회를 많이 다니고 또 목사님들을 지금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본 것은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 없어요. 그냥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누가 와서 세미나 하면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글로 쏠려가지고 교회가 그냥 막오지겁어지고어지럽히지고 그런 일들을 자주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의 잔디가 푸르게 보인다는 것처럼 자꾸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뭐다 좋은 것 같지만 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어려운데 움 많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예를 든다면 어, 우리 명성교회 명성교회는요. 그 부흥된 비결이 딱 하나 제가 볼 때는 새벽기도였어요. 아 제가 그 <웃음> 이 교회가 80년 창립했죠. 창립해가지고 대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들의 목표는 새벽을 깨운다는 건데요. 새벽에 대전 대전에서도 수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명성교회 부흥를인도 하면서 그 새벽기도를 얼마나 말씀이 좋았으면은 이렇게 대전에서도 오느냐 그 원고를 좀보였더니 원고가 항상 그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 프린트해서 이게 한 장짜리로 다 넣어놔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많이 얻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생께 가서 한 번도 인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만 명이 새벽에 오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네.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그래서 어떻게 많이 하는 가하느냐 저희 교회 이용호 장로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가 같이 이렇게 성교지에 가서 그 시절에는 같은 방에서 둘이 자는데 소변이 매러워서 이렇게 밤에 일어나 보면 김사만 목사님은 자지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아, 이 목사님은 참 기도를 많이 했다 성명의 역사다 그런 걸 느끼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하는 목사님이 시작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분이 은평교회에서 30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강남의 2층에 세를 얻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방회장이 되었고 그분은 그 개척을 했을텐데 이분이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나 물론 그 충영교회에서 5천명이라는 데는 많은 숫자가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거름이 됐지만 은 그러나 이분은 어떻게든지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의 지도는 반인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 마리 소가 끌면 4톤을 끄는데 두 마리가 끌면 22톤을 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세 번째의 온누리교회는 경배와 찬양 세신자 양육 그래서 예배 찬양을 중요시해가지고 결국은 찬양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금남교회는 성령운동 어, 김홍도 목사님 그는 성령운동 철학 기도운동 캐릭, 카리스마적인 목사님의 목회 방향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은 치유중심의 설교 그리고 방언 이런 것을 통해서 저 부산의 수용로교회는 정필도 목사님은 아주 설교를 쉽게 했어요. 그리고 재림 신앙이 강했어요. 제가 집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목사님 앞으로 후임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전혀 생각 안 해. 난 오늘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삽니다. 아멘. 그것이 말이 아니고 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으로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 교회가 그렇게 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중앙교회. 이원상 목사님 이분은 하나같이 그분이 설교 잘한다는 말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격이 훌륭하다. 그거는 워싱턴 DC에 사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도 그말다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풍파만 있으면 이제는 아예 저 은혜스러운 데를 가자. 그래서 워싱턴 중앙교회가 저렇게 부흥 원래 이원상 목사님은 필라델피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만큼 참 인격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뉴욕 장로교의 장영춘 목사님 이분도 또뭐 설교 잘한다 그런 말을 못 들었는데 행정을 잘해요. 아주 교인들을 잘 다스리고 교역자를 잘이끌라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영생 장로교에서 이 목회 철학을 성도의 기본 생활 다섯 가지 주일 성수 온전한 십일조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열심히 이 다섯 가지를 교인들에게 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이 다섯 가지 안 하면 안 했어요. 세례 안 주고 재직 임명할 때도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저 물어볼 때너 11조 내겠냐 하면 아이고 모릅니다. 지금 저는 잘 모르고 그러면 다음에 하자. 하여튼 11조 안 나겠다는 사람 세례안 줬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대학을 나오고 저 뉴욕에서 취직하고서요 첫 번째 보너스 10만불을 받았다고 만 불을 11조를 가져왔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11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잖아 아 그래 고맙다 그래갖고 제가 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설교를 듣고 방송을 통해서 델라웨이신 장모님이 자기 딸이 변호사인데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어디냐 이래 오늘의 젊은이가 만 불을 실전해다니 내 딸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나또그 이듬에는 2만 불을 가져왔어요 20만 불을 뻔내서 받았고 그 이듬에 3만 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축복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은퇴하고는 몰라요. 즉, 일체 은퇴하고서는 저는 교회 행정이라든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 오면 답변하지 제가 일부러 전화하네요. 그리고 그래서 아, 우리 지금 이 m 들이요 재정이 풍부해요. 학생들그렇게가르쳐요 그리고 지금도 영생교회가 팬데믹이 지나면서 재정이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뭐 어디에서 누가 해서 정부서 어뭐 뭐3 0만머리가 받았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고 어떻게 영생께 큰 교회가 그거 받냐 돌려주라고 그래서 다시 돌려줬어요 재정이 항상 든든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다섯 가지 근데 이건 내가 아니라 이학인 목사님한테 배우고 한국 초대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는 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부모님 세대는요 다 이걸 했대요 근데 요즘은 이거를 가르치질 않아서 이거 잘하면 성도들을 신앙 좋은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년에 저 봉산교회라고 뉴저지 이번에 뉴저지 목사회장 윤 목사님인데 그 교회 가서 이 다섯 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이걸 했어요. 그래서 11조랑 이걸 철저하게 얘기했더니 와, 이 장르님들이 다손들어요 뭐 오래간만에 들었다면서 옛날 생각이 난다면서 우리가 못했다고 다시 회복하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전 사실 그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다른 부흥회 가서 다른 설교했지 뭐 주일 성수하라 주일날 뭐 사먹지 말라 이런, 이런 거안 했는데 그 동산교회에서 제가 네 번째 지금 부흥회라는데 매년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랬더니 요 야, 다시 자기들이 깨닫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엔 그렇게 했는데 다 이걸 못했는데 목사님이 할게 해줄 수 있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거는 우리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면 돼요. 아, 네. 자꾸 이렇게 뭐 여기 저기 기웃거리면서 여기 누가 뭐 <웃음> 잘했다. 교회 성장한다면 그거 배워가지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 은사가 있어요 아, 네. 그거 하나 가지고 집념 있게 은기 게 나가면 아, 네.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그래서 노만 빈셀트 노만 빈셀트필 목사님이 초기에 설교하고 나서 할머니 한 사람이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가 큰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본받고 말씀을 어, 본받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에 충격을 받고서 아 내가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말씀을 본받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어, 변화돼가지고 평생 주머니에 쪽지 한 장을 넣고 다니는데 거기엔 뭐라고 써 있는 거니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다섯 번째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섯 가지 쓴종족들을 여기다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년간 성공적인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이드 포스터도 만들었고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장로교신자인데 노만 빈셋필 박사의 그거를 가장 존경하는 것은 그가 나에게 최고의 설교자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성복 목사님 성교교에 그분은 항상 흰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시는데 이분은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분 집에 여러 번 참석했는데 목사님 왜 그러시냐 하니까 주님이 내손 잡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머니에 오냐 항상 임만의 신앙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목회자는 이론이 아니라 지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다 아는 것과 알아요. 성경 다 알아요. 그런데 믿는 것은 간격이 있어요. 이 사실을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마치 목사의 우상과 같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바울보다 어떤 목사님의 성공적인 것을 자꾸 카피하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세미나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거 그거 다 말씀 못 드리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 세미나 참석하고. 그런 거 배운 건 좋은데 검증 없이 무조건 카피하면 안 된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지역성이 있다는 거.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지역적으로 달라요. 동부가 다르고 서부가 달라요. 또 한국 사람은 감성주의이기 때문에 옛날 것을 자꾸 간직하려고 해요. 거기다가 새롭게 배워온 것을 도입해가지고 하려니까 교회가 통부가 일어나요. 막 강단을 막 어, 체인지하고 이런 이런 어, 것들 하나 갖다 놓고 말이야. 뭐 옷도 막 전통적인 양복을 보고 개조얼하고 그러다가 필라델피아도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가 변화될는 제가 후암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 교회가 거의 초창기에 수세식 병소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남산 밑에 병문청할때그 시절에는 참잘 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60년대에 이미 미국과 카나다를 가져와서 교회 안에 수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장로님들과 싸운 거예요. 선임 장로가 목사의 멱살을 잡았어요. 어떻게 더러운 독간을 거룩한 <웃음> 교회 안에 들으나 이래가지고는 싸우는데 요즘 보면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질질 못할 뻔했는데 멱살이 잡은 장로이 아내가 그냥 순식간에 그날 밤에 죽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을 놔가지고 그 교회가 초창기에 수세식 변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교회들이 와서 보면서 냄새 안 나느냐? 그걸 제일 많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 하여튼 한국 교회사에 보면 뭔가 새로운 우리가 처음에 그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올 때도 반대를 많이 받아요. 신발이더 신고 들어왔다고 반대 많이 받아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전임 목사가 쭉한 거를 가지고 후임자가 들어와서 그걸 바꾸려그러면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전임자가 한걸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목사님들 90% 이상이 전임자가 한 것을 지우고 자기가 뭔가 하려는데 그게 실패예요. 제가 5년 동안 후암제일계에 있으면서 이야기 목사님한거 글자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에게 그 가능한 한 이렇게 한국교회를 벤치마킹하지 말고 이민교회는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성장은 사도행전이 있고 목회 철학도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제 팬데믹 이후 액터 팬데믹은 뭐냐면 설교로 이제는 안 돼요. 옛날은 비포 팬데믹 설교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인들이 다 설교를 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안 되고 목회를 해야 돼. 지금부터 는 신방을 철저하해저 워싱턴 D.C.에서 그 오건 목사라고 그 1.5세인데 이분이 2020년 한참그 코로나가 창궐할 때 저를 붕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목사님 지금은 이미 있던 계획도 다 취소했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래도 해달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그 당의원들하고 좀얘기 해봤냐 교인들 지금 뭐 팬데믹이 무서워서 난리다 그랬더니 하겠다는 아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부목사 시절에 제 집회를 참석해보고 자기가 담임이 되면 꼭 먼저 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담임이 돼서 그걸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곤목사한테 그랬어요 오 목사님 지금이 교회 부흥할 수 있는 천수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스탑하고 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싫어하고 있으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이건 아예 자연이 인정을 받는 거 아니까 다들 스탑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때를 기회를 삼으라. 꼭 신방을 하라. 그래서 지식가정이요. 자기가 두 번을 했어요. 2021년에 만나니까 작년 1 5 0명이 그걸그 어디서 많이 왔나니까 워싱턴 중앙교회에서 많이 왔다니까 왜냐하면 그 거기 안수집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해야 되니까 나오라니까 집사들이 반발을 했대요 그렇게 어려울 땐아무도 전화도 없더니 이제 나오라 그냥 저 영생교회 오건목사는 어려운 때도 두 번이나 제가 그랬거든요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나 거기 전화하고 디스턴스 세이브 디스턴스를 놓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서 위로해 주고 오라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아멘. 난리 났어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영생교회 부흥의 비결은요 뭐 이렇게 장님이 잘 얘기도 했지만 저는요 신방이었어요 철저하게 신방했어요 하여튼 그 배달부처럼 계속에서그 흑인가에서 그리고 주로 밤에 그들에 가서 같이 문 닫아주고 또막 권총 강도 사건 났을 때도 가고 정말 그렇게 해서 맺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그 박종교 장로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90년에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지난 얘기죠. 90년에 그 교회 거비에서 그때 이렇게 한 일구여덟 명이 뭐 신문에도 낸 사람들 보니까 거의 다손쳐하고다 떠났어요. 근데 이유가 딱 하나요. 그 지역의 로그 교회 장로님들이 영생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뺏어서 다 부흥시켰다면서 결국 교회 거비에서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교회 거비에도 안니던지 몰라 요 모여 가지고 결국 저를 면직을 시켜서 제가 부흥에 나가는 걸 막자.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중에 우리 선배 한 사람도 있어서 제가 실망했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오케이. 그런데 제가 말하고 화가 나잖아요. 나도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한번 항의를 할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역위가 무슨 권한으로 목사를 그렇죠. 면직해요? 그렇죠. 목사 면직은 노회가 하는 거고 그렇죠. 목사를 면직 못 시켜요. 교회역위는 친교단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가서 얘기할려다가 괜히 싸움 할까봐난 그때 젊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할수 없이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가 안 나가더라고 속이 상하니까 그 기도원에 가서 속이 상한데 기도부터 뭐야? 그 성경을 읽으니까 야그 성경에 계시로 22장 11절에 보니까요. 우선 말씀이 또 정말 밤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컴퓨터에 이렇게 떠올있시니 아, 네. 네, 거기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고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뭐라 네. 내가 속혈이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네. 제가 혹시나 이상할까 해서 눈을 보비고 봐도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한거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요. 다 그냥 다 교회에서 나가기 키가 빼고 다, 다 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만호 목사님이 그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이라 그러서 그래, 음. 다른 사람이 얘기가 하는데, 근데 정말 그 어, 저는 그때 거기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소문 때문에 저는 전 세계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명성교회님, <웃음> 한국 주한 장로교회님 이게 전 시문에 다 나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으면 그렇게 교회의배가 떠 되나 하여간 <웃음> 애니웨 anyway, 그래서 저는 아, 그,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 저는 더 합리화의 손을 잃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바울의 목회 철학을 제 목회 철학으로 삼았는데요 바울이 이, 오늘 제가 드린 이 교재 보면 은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3년간 개척하고 3년간 복음을 전하고 가면서 나는 이렇게 목회를 했다는 것을 가르키는 것이 사도행전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서 38절을 한 20번 정도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목회 철학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첫째는 그의 마음을 볼수 있는데 17절에서 1 8절 보니까 사도 바오들은 장로님과 작별하면서 에베소가에서 있는 사람들을 밀레도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밀레도 가봤는데 옛날엔 항구였지만 지금은 사막이에요. 근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 약 70km예요. 이 70km 밖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요. 그 장로님을 부를 때 이분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 시절에 무슨 뭐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마차에 탔을 건데 70km를 오라고 해서 갔다는 그 자체를 보면서 바울은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에 있어요. 아, 네. 네. 사랑이 있어요. 바울이 그 목회를 주의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어하는지 하나님은 대책이냐 자기 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3절에서 11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 0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했다는 거죠. 조지아주에 사는 소니 그레염이라는 사람이 테리코틀이라는 33살 난 사람이 권총으로 머리에 자살을 했어요. 이 기증자와 수혜자가 몰라야 되는데 이 소니 그레염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테리코틀의 미망인 세릴라라는 여자와 알게 되고 감사하다는 편지로 가면서 부어의 연을 맺었어요. 그런데 기사들이 한두번 났는데 그게 정말 한 대수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릴라도 비록 이 새로운 남편이지만 남편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4년 만에 정확하게 4년 만에 아무 이유 없이 소니 그레엄이 헤리콧들처럼 권총 자살해도 다른 자살이 아니고 권총을 머리에 대는 자살이었어요. 이것이 충격이 돼가지고 심리학자, 철학자, 과학자, 의학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식을 받은 사람 150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론이 얻었는가니 장기를 준 사람의 성품이 비슷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를 받을 때도 좋은 사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자신이 그 예수리스도의 신장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정필토 목사님 그분이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힌 사람 장로님 한, 한 가정 그리고 또 다른 백가정이 그냥 맨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서 있다는 거 힘듭니다. 제가 막판에 마지막에 그 정말 원로장로라는 사람과 그 부인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야, 이분도 없고 설교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길동 목사님은 날보고 그래요. 나는 그날의 설교를 그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설교한다. 한 번도 그 사람을 마음 상하도록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뭔가 설교하려다가 그 사람이 들으면 오해할까 하는 체인지했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바로 그분이구나. 아, 그렇게 해서 참 오랫동안 그 장로가 앞에서 괴롭혔는데 결국 잘 사랑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 절대 교회는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아, 그리고 네, 네. 일반 걱정이 가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아, 네. 처음 80년에 와서 이 지역에서 제일 활발하게 부흥되는 교회가 선교교였어요그 학교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양회를 거기서 했다고요. 그런데 하, 얼마 전에 지나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이 생겼더라고 집이 지어졌어요.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걱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잘알겠지 모르지만 은 한 목사가 설교할 때이 미국 경찰이 와서 딱 선글라스 끼고 딱 앞에 있죠. 그러면서 교회가 분쟁하고 그래서 아유, 아직 다 여러분들의 얘기하면 다알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마는데 이 교회를요 사랑으로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응. 사랑으로 대하라.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젠지 대회를 나무렸어요. 그런데. 그래라서 내가 장로들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장로를 믿고 불다가 장로한테 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변함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날부터 개척하는 첫 날부터 떠날 때까지 나는 변함 없이 오회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 교인들이 변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케이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는 변하면 안 돼요 아, 네. 사무엘의 고별설교가 아, 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어 한결같이 섬겼다 나는 나무를 속인 적도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면 안 된다 하고 아, 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가까운 사람도 없고 먼 사람도 없다. 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박종교 장로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난 처음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랬어요. 누가 왔다고 해서 막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또 누가 왔다, 떠났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하지 않고 그냥 항상 거리를 뒀어요. 그 제가 여러 목사님들, 제선배또 친구 보면 대개 누가 목사를 대적하냐 면 청빙위원장이 대적을 해요. 왜냐? 청빙위원장이 청빙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분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속마음을 다 털어놨잖아요. 근데 좋을 때는 좋지만요, 나쁠 때는요, 이게 그냥 완전히 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부끄러운 것은요. 우리 그 원로 장난한 사람은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까지 되고 내가 죄가 있다 면 너무 사랑한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능퇴하고 내 가방 들고 다니겠다고 그러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여자가 편지를 쓰니까 모르는 사신자들은 이게 소설처럼 썼기 때문에 다 믿은 거예요. 왜? 워낙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소에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했다면, 아, 이거 아니야, 그럴 텐데. 그러니까, 아, 나한테 말했는데, 이 목사가 비자금 350만 원을 챙겼다. 그러니까, 이건 나만 아는 거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럴싸하다. 그거든요. 야, 그 얘기하려면 한 시간 넘은 다은아 <웃음> 하여간 제가, 어, 죄가 있다면 너무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하나가 죄요 사실 음, 다 객관적으로 했지만 이분이 너무 그냥 음, 어, 불교에서 와갖고 그렇게 해서 말하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변함이 없어야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양심.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너희도 안다. 양심이라는 말은 나도 알고 너도 한다는 거예요. 음.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나 양심껏 말하는데 이거 본전에 팝니다. 그 본전이 파는 사람도 알고 사는 사람도 알아 그게 양심이에요. 자 근데요 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큰아는 24시간 일하고 난 섬겼다. 그거는 나만 알면 안 돼. 교인들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면서 제가 무슨 말하는 거니 앞으로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없다. 그러나 나만큼 성기는 사람은 오늘, 아무보다 다 인정했어요. 그 인정 안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그 다음엔 밤에 늦게 들어갔어요. 정말 어, 아이 졸업식에 안 가고 신방 간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양심 선언도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얼마든지 고소하라. 내가 잘못한 고 있으면. 욕도 같은 고백을 했는데 욕기 31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 내가 죄를 숨겨두었더면소정장을 내라. 내 죄를 어깨에 메고 멸류관처럼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양심 선언했는데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말하였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사람에게 물어보라. 내가 어떻게 했는가. 요즘 말이요, 이 무서운 세상이요, 사모님들이 양심 선언해요. 조심해야 돼. 이 우리는 다 은퇴를 해서 괜찮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혼하면서 갈라지면서 사모님들이 저 앞에 양심 선언. 제가 이 필라요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필라델피아도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교인 앞에서 양심 선언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지역을 떠나고 지금 목회 못하는 줄 알아요. 주 네. 양심 선. 그러니까요, 진짜 이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모님 잘하세요. 닐라.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의 자세입니다. 그의 자세는요. 첫째가 겸손해서요. 십구절에 보니까 목회자의 능력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항상 겸손을 해서 기대했어요. 우리 신청기 목사님이 제 동기인데요. 그 신청기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도 이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살이 쪘어요 그때도. 그런데 이종용 목사 알잖아요 그치? 이종용 목사하고 저하고 저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체중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용 목사가 정신그한 3,400명 그때는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 날 보고 당신이나 나나 보기만 해도 교만해 보이니까 항상 굽신굽신 하자 진짜 그 시절에 20원짜리 밥못 먹고 지냈는데가 학생들이 전부 다 빼빼했지. 정신에서 딱이종용 목사하고 나하고만 재직, 재직해 줬어 그래서 그 얘기 듣고 평생을 제가 항상 겸손하도록 그래갖고 내가 가끔 당 회원들한테나 재직했는데 내가 혹시 교만한 것이 보이면 어쩌든지 지적해 달라. 사실은 교만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이 이 목회자가 교만하는 게참 문제예요. 우리 총회에서 말이요. 이렇게 항구에서 그 오신 목사님이 오신 김에 또이 지역에 오셨기 때문에 사모 특강을 해달라고 했어요. 사모 특강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모 특강을 했어요. 총회시에. 그리고 500불을 줬어요. 사모 특강 한 시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뜯어보더니 500불이 뭐냐고 말이야. 다시 돌려줬어. 이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총회 기였을 때,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냥 집어넣고 가서 보 p 되는데 k o h a 서 a bomb, t h 0 n there is a d o 고야이건 o u go. Oh, big pretty monya. Yeah, that baby to go. Yeah, e 한 e n j 한 하나님이 축복 안 하는 거예요. 아사왕 같은 사람 산당을 벌고 참 율법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35년 동안 영통했는데 교만해가지고 이방, 아람왕, 베나나스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결국 실패하게 하시고 그가 39년에 발병이 들었는데 의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해서 결국 죽었더라고 희승이 안는 의사가 없겠어요 약이 없겠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아사왕은 결국은 그까지 의원을 붙잡더니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 겸손해야 되는데요 뭐누능가날것 없이 참 우리 종회 안에서 그래도 원로들이 있는데 저는 종회 다니면서요 무슨 얘기를 했다가 원로들이 얘기하면 금방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임사부에서 얘기를 해갖고 우리 목사님들을 70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은퇴를. 그런데 그 거기 총회석상에서 딱두 사람이 반대해요. 저를 키워줬던 이학인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내가 76세에 은퇴했다. 그 목사가 무슨 은퇴냐또 하나는 장영춘 목사님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다 해서 임사부를 다 통과시키고 다 했는데 종에서 아무 말안 했어요 어른들 앞에서 저는 뭐 일체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야종에서 어른들하고 막 싸우고 대들고 <웃음> 어른이고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가서 여보, 아, 다 어른들이잖아 좀 그거 참으라 당신 같은 사람다 바로 앞으로 낼 사람인데 왜 그래? 그런데도 자기 막 고집을 풀면서 아니라고 말이야. 내가 아주 뭐 하겠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얼마나 풍부한 많은지 제가 그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임시 당회장으로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 하여간 참이 마지막에 이 김상환 목사님도 겸손했어요. 참 내가 집회할 때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겸손했는데 저는 이참 세계 교회 회를 주관하면서 음. 하지 말라고 막 그런데도 결국 하시더니 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추락한 거예요. 김창인 목사님도 그냥 그렇게 우수하신 분이 아들을 세우고 나서 완전히 추락. 지나간 얘기지만은 아들을 다 세우기로 해놓고는 당회에서 이제 부임자 선정하라. 그래가지고 합동직 총회장 정석공 목사가 저를 청빙하면서 필라에 왔잖아요. 내가 안 만나줘서 얼마나 정보가 빠른지 우리 당회가 긴급 당회 열고 목사님 중윤에서청빙면 어땠냐. 거기 다 얘기가 됐으니까 안 간다고 그랬잖아. 그때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만약 그때 기도해 보겠습니뭐 이랬더라면 제가 실뢰를못 받죠. 그러니까 참 김창희 목사님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대로 귀한 향수는 작은 병에 담겨 있어요. 향수가 크면 안큰 병에 들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작아질 때 주님이 거지인줄 믿습니다. 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만 존개하게 하겠다. 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만 존개하고 자기는 낮아지겠다. 점심 식사 오면 알려주세요. 목사님. 네. 네.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여자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 할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할때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가난 여자에게 뭐야? 여자야 너로 인하여 내가 커졌다. 그게 원문에서 내 믿음이 크다가 아니라 여자야 너로 인하여 내가 커졌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주님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그의 자세 보니까 눈물이요. 저 눈물. 목사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학긴 목사님을 이렇게 그림자로 들어갔을 때이하긴 목사님이요.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서도 우시고 강대상에서도 우셔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개척하고 22년 섬기고 은퇴하려니까 외로워서 그러는구나. 내가 잘 모셔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참 좋은데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가 눈물을 불리는 거 흘리고 싶어서 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고요. 이렇게 저 성도들 보면서 옛날에는 막 와서 딴집 피고 뭐 전화보고 신문보고 그런 사람들이 오텐션 뭐할 때는요. 아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또 무슨 말 한마디 해도 막 신앙적인 말을 해요 그럴 땐 제가 막 마음에 나도 모르게 울어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울면서 하면 방언해 받아 아멘, 아멘.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웃음> 목사가 울면서 설교할 수스폴전이 울고 있는데 왜 울어요? 내가 십자가 생각할 때 눈물이 없다 저 어린 시절에 보면 성찬식 할때 항상 목사님들이 울었어요 그 성도들도 다 울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음. 성찬식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십자가의 감격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바울의 눈물로 설교하는 거 사실. 그 다음에 그의 자세가 인내라고 했어요. 인내. 인내. 모든 것을 참았다. 제가 서른다섯 살의 영생교회 세웠으니까 그때 서른여섯 살인가 될때한경진 목사님이 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 지금도 저, 저쪽 지나간 사회가 중국집 호텔이었는데 제가 우리 친구 한두 명과 찾아가서 그래서 목사님 아, 목사님처럼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었더니 그냥 내가 그랬어요. 긴 말씀 말고 딱 한마디만 해달라. 지금 목사님들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이분 눈을 감으시더니 한 4, 5분 이렇게 감고 묵상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 거저 참으세요.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거저 참으라는 야, 그것이 저로 하여금 참았기 때문에 영생계 35년을 사역하고 아멘. 난 여러분, 들에게 다시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저 참는 결과는 아한 사람만 뽑국에서한에서에사한들이한번 얘기합시다 참읍시다 서읍시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온 당에서 온은 어디서 이렇게 그냥 홧김에 한 말을요 하고 잊어버려 그런데 그걸 수첩에 기록한 사람들 있어. 해서 그러니까 항상 참아야 돼요 제가 꼭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중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으셨다 네. 여러분 참으시를바라고요 아, 네. 그리고 그 지금 그 이렇게 지금 뭐 좋은 얘기니까 얘기하죠 김수웅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몇 명에서 그 김수웅 목사님도 양반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 괴로웠대요 없는 얘기를 막가고 그래서 그냥 막풀어지셨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이해가 돼요. 그분 말도 없고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기를 뭐라고 들렸냐고 니 내가 너는 참으라 그러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고 항의했더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참아요. <웃음>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우리 목사님들 몇 사람에게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의 약을 인용해서 여러분 참아요. 아멘. 이민 목회는요. 참는 길밖에 없어. 별의을 사람 많잖아요. 난김창일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시절에 와서 강,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차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다 여러분 기차가 달릴 때요. 개가 짖어요. 그런다고 기차가 서느냐? 안 서. 간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할 때별의을 사람을 다 만날 때인데 그런 사람하고 신경 쓰면 목회 못한다. 그러니 무조건 가라. 그 얘기를 신학교 다닐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얘기 듣고요. 아, 마음에 담아서 그것이 진짜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에게이 사람 신경쓰고 저 사람 에게저 사람 신경쓰다가 못해요 소신껏, 기차는 달리는 것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시고 또 히브리서 보니까 인내로 경주하라 그래서 목회자는 장기 목회 해야 돼요 기억하시는 거 장기 목회하시고요 그 다음에 섬김 하나만 더 하고 식사하겠어요 어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셔야지. 섬김 보면요. 사사기 12장에서 8절에서 15절 보니까 사사입 있다가 죽은 후에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입사는 7년 아들 30딸 30을 두고 딸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은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리고 왔더라. 요거 기록이에요. 앨런 아무 기록이 없어요. 10년하고 죽었더라. 압돈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으니 어린 나이 7 0비를 가지고 있었더라. 이게 전부 기록이에요. 사사기 보면, 이야, 이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한 것이 없잖아요. 아마 이사사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1 0년 동안 아무것도 안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그 시절 의 사람들도 아니요, 어 했을 겁니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대로 말씀드린데요. 우리 이민 목회자들이 무엇이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의 바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쁜가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할 때요, 가능하나 한국 식당 안 갔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한국 식당에서 대낮에 밥 먹는 거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왜 자기들은 흑인가에서 이렇게 장사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앉아서 식사하는 거 그리고 또 월러, 지금도 현역이 있어요. 날고 오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니까 아니 원로가 아니고 신이니까 어, 내가 하나 부탁하는데 좀들어주면냐뭐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골 붙이는 거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 이래요. 교인들이 저렇게 흑인가에서 어, 장사하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얼굴이냐고날 보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라는데나가못 한다고 했어요 나그 했다간 큰일 나요 지금도 그분도 장로님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난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우리 목회자는요 정말 바빠야 되는데 추를 위해서 바빠야 돼 한눈 팔지 말고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 이제 그의 가르침, 아, 섬김에 대해서 아까 하다 말았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니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다윗이 내 아들아 내 하나님을 알고 이성으로 감성으로 교육으로 아는게 아니고 여기서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이 안다는 말은 부부 관계에서 서로 안다는 말이에요 20년 산 부위, 부부에게 다시 기회가 있으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겠냐 물어보니까 4%만 만나겠다고 96%는 속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4%만이 정말 어, 좋다 어, 여러분 혹시나 집에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싸울라 하여간 여기 사월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꼭 섬겨서요. 똑같이 섬겼지만은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아, 신론도 배우고 다 알아요. 그런데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온전한 마음 문자적으로 말하면 all of hearts 나누지지 않는 마음 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다 단칸방에 살았죠 단칸방에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 미국에 사는 집도 가진 거다 가졌어요 왜냐하면 밥상을 놓으면 그게 식당이 되고 또 책상을 놓으면 서재가 되고 또 방석을 깔면 응접실이 됐어요 방하나를다 했어요 이불을 깔면 침실이 됐어요 담요 깔면 뭐가 된지 아세요? <웃음> 담요 깔면 카지노가 됐어요 그래서 방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에베소 3장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아옵시고 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요 계신다는 말은 임시로 거주한다는 말과 영구히 거주한다는 말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시로 거주하다 떠나면 대신 악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울왕도 미쳤어요. 근데 우리가 영구하게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 <웃음> 어떠함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저도 사역하면서 성령이 떠나지 마시고 옵 나와 함께 달라 우리 안에 성령이 되시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일 못된 목사가 누구냐 묻는다면 홈택기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의 장로교 총회 총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총회장 결정을 했어요. 신사에게 전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일본이 일본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 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나쁜 목사님은 홍택기 목사다. 물론 그비박 속에서 할수 없이 그랬죠. 그러면 제일 훌륭한 목사는 누구냐? 홍택기 목사예요. 왜냐? 이북에서 김일성이 돌아가지고 과거의 행적을 알아서 찾아갔어요. 홍택기 목사한테 좀 도와달라. 이 공산당들은 종교전선 있잖아요. 이, 특히 그 나치가 말이요. 이렇게 점령하고서 자기들이 점령을 말을 안 들었거나 신부와 목사를 내세우는 말을 듣는단 말이요. 그래서 그 종교전선이 지금도 이북에 있는데 좀 도와달라 할때 홍택기 목사가 아니요. 한 번은 내가 질수했지만 다시는 못한다 해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와시면 뭐 우리가 담대해질 식구,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지만 성령이 떠나면 우리도 별수 없다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월이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 버지니아에서 목사가 장로로 총으로 쏴주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병령하는 그로서리 동양 그로서리 가서 불 태우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그래갖고 한동안 제가 이필라델피 있는 장로님들한테 문안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우리교회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목사가 장로를 죽인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죽하면, 죽였겠냐고 네, 어죽하면 죽였겠냐 그랬어요. 어죽하면 죽였겠냐. 예? 아, 그렇죠 거라도.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가 뭐냐면 목사라도 성령이 떠나시면 맞습니다. 악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면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려움 없이 섬긴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입장 74절에서 7 5절 보면 그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인토록 죄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절대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감당하게 해달라. 특히 새벽 기도 때 정말 여러분 홀로 내가 감당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감당하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고린전서 10장의 그 13절 말씀 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출구로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출구로 나가야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우리를 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주의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제가 11년 반 동안 교회 건축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세요시간에서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딱 확신을 하나 가졌어요 아멘 응?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미국 업자들이 건축하게 될 때는요 그 변호사 앞에 다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날까지 선일 설계사가 허락하고 됐다고 할때 그때까지는 지불해야 돼요 그 날짜를 어기면 다시 연체가 붙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그 땅들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정말 속이 타는 것은 목사밖에 없죠. 그냥 하, 기도하고 그냥 봉투 하나 놓고 오만불 나오게 해달라고 음, 기도하고 음. 그러면 하나님이 치어가 아,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제가 담대해지더라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어딜 가나 조심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담대해져서 그 이후로는 절대 할 말을 다 하고 안 되는 건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섬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함없이 섬겼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어 변함없이 섬기라.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섬겼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창문 열고 변함없이 우리 같으면 창문 닫고 기도할 수 있는데 창문 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의 가르침 20절에서 21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김없이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교인을 의식해가지고 자꾸 듣기 좋은 설교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제목 설교를 한다 할 때는 강의 설교가 아니면 성경을 따로 하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정한 거를 거기다 표시를 해야 돼요. 매달 며칠에, 낮에, 혹은 주일에 새벽에 했다고 메시지를 적었지 않으면 한 3년 되면 요또그 설교 또그 설계야. 왜냐하면 설교를 제일 많이 할수 있는 것이 60개. 60개. 그 다음에 확장하면 300개. 그 안에서 다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그 소리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나 옆에 써놔야 돼. 내돌도 며칠 날 내가 설교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아, 4장 19절에서 2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하면서 자주 바울은 잘못된 건 꾸지적인 걸 알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니까 머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가 이민교회 교인이 귀하다 보니까요 그게 자꾸 감싸고 신경쓰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목회하면 하나님이 자기 양패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타협하지 말 바르게 그래서 아, 요즘 뭐 아이들이 결혼식을 주일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집사 자녀들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목사한테 와서 날짜 얘기하고 주례달라면 저는 안한다고 래요 그거 안하면 거의 떨어져요 그래도 할수 없이 좀안한다고 주일날 뭐 돌잔치 식당에서 나 안간다 아주 딱이얘기 그리고 한번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토요일날 결혼 주례해야 돼요 화요일 결혼주를 해서 주보에 다 나왔는데 화요일에 본사님 한 분이 목사님그 집사 딸이 가정이 있는 사람을 이혼시키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아나모른다 그래서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어른만 여덟 명이에그 개최가던 그시절 찾아갔어요 난 도저히 이거를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아서 더 이상 내가 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조마조마했대 목사님이 알까? <웃음> 네. 저데부 제가 알았거든요. 일러줘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필라델피아 있는 목사님이 대신 결혼 출연해 줬어요. 해주는 좋은데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용골목사는 얼마나 의로우냐 이거지 응? 누가 돌을 던질 거냐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8명 다 데려갔어요 그 교회로 결론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지금 빌라에 제가 40여 년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제가 오래 <웃음> 있은 목사잖아요 <그런> <웃음> 병편 다 알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So, 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가르쳐줘요. 아멘. 감사한 것은 귀는 내 마음대로 닫을 수가 없잖아요. 눈은 보기 싫은 눈 감은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참잘 만드신 것이 귀는 내 마음대로 닫을 수가 없어요. 만이 귀를 내 마음대로 닫을 수 있다면 성도들 중에 설교 안들 사람 많아. 가만 안지서 귀를 받 닫아볼 거는안들 사람 많아. 참 하나님께서 이상한 거는 귀는 스스로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얘기해야 돼 제가 성도의 기본 생활을 매년, 매년 1월 첫주일서부터 다섯 주일을 전부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매일 성경 매일 계속 매일 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하냐? 광고가 매번 해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요. 이 세들이 성장해 갖고 십일조냐면, 지금 우리 저이 염은요. AM, 예산이 풍성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하든지 열두 남은 그... 어, 솔로몬의 그 아들 어, 느호보암은 이게 좀 못됐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했기 때문에 유다를 세우고 오래갖고 여러 보암은 신실하고 있지만 말씀을 안 받으니까 타락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 간 애들을요, 자꾸 잔소리해야 돼.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냐? 갔다 왔다 그래야 돼, 보고. 그럼 오늘 본문이 어디냐? 가려야지. 그, 뭐, 그러니까 본문을 알기 위해서 다너 오늘 무슨 은혜 받았냐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부모가 한 아이들은 지금 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나가요 근데 내버려둔 사람들은 그회합니다 후회해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잔소리가돼 목사가 이 바울이 성을 내면서 그렇게 책망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두번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은 자기 뜻으로 먹게 하는거아니면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모셨던 박윤선 박사는 우리 보고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라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네. 철학자, 과학자 그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큰 꿈을 올려요 화를 내 아, 그게 아직까지 지금 뒤에 쟁쟁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제가 초창기에 이 프린스턴에 오신 이상현 박사라고 그때 우리 목사에서 같이 했는데 그분의 신학적 배경이 자유주의 하버드에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연구는 전하단 에드워드를 연구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프린스턴의 한국 사람으로서 조직 신학 교수야 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분 살아 계세요 이상현 박사. 요즘안 나오시죠? 네. 네. 그 이민신학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자기가 프린스턴에 가서 그런데요. 학생들에왜 우리 미국 장로기가 주는 줄 아느냐 어? 주는 거는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말씀을 네. 그래야 교인들이 되는 거지. 당신들이 세상 지식자들은 안 된다. 자기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이 박사님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 복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줬어요. 참 좋은 분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어, 자기는 바울은 믿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전해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의 결심입니다. 22절에서 24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보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 6절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겉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게 두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에 대해서 참 잘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영생교회를 세울 때 여기 필라델피아에가 어, 교회한 20개 정도가 됐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이 목사 누가 거기까지 사람이 가겠냐 다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저는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그냥 상공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일 여기 노스필라델피아 여기 저 오가하고 여쪽장으로 체트남 여쪽장으로 또그 아파트 체트남이나 아파트 거기에서만 살던 사람들인데 이전 상공부에서 보시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배추밭에 가서 김장 준비해서 배추 스확 때예요. 제가 싹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어, 신혼여행에서 뭐그 구경거리가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산 부둣가에 바닷가 부둣가에 갔어요. 그랬더니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배가 전부 다이 닷줄에 전기 다마가 있어요.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 길쭉한 거또 낚시줄도 전부 전기예요. 만한 전기예요. 쫘 배도 전부 다 다마, 전기 다마로 쌌어요. 이거 무슨 대입니까? 오징어 요 네. 안 네. 안 네. 안 근데 전 몰랐어요. <웃음> 몰라가지고 제가 제안해 보고 당신 알아? 이거,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때 정말 제가 있었음과 너무 당한 거예요. 한 시간을 기다렸어 우리가. 어디 어부가 나오면 물어보자. <웃음> 한 시간을 기다리 것이 나의 목에 완전히 방영을 받어요한 시간 후에 나와요. 아저씨, 왜이 배는 전기뿌리 이렇게 닭줄과 배 전체를 감아낼까? 다른 배는 고기가 있는 데를 찾아가고 이 오징어 배는 바다 한가운데 가서 불을 밝힌 대요 그리고 낚시줄도 전부 불이에요 이 줄을 다 내려요 요만한 전구에다 과그 앞에 발걸이 그쫙 있어요 쫙쫙 내려요 그럼 멀리서 오징어들이 불빛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결심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닌가 그걸 마음에 딱 간직했기 때문에 그냥 나간 거예요. 그때 그냥 그래서 그 김만우 목사님하고 이제 한번 사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목사는 넓은 땅 얻어가지고 그냥 교회당 짓고 역사하고 나는 옛날 건물 사가지고 수리만 한다고 <웃음> 그런 얘기했는데 그때 제일 교회가 상당히 크고 그랬는데 이 오가에 그냥 낡은 건물 사가지고 계속 수리하다가 끝나셨어요. 저는 쫙나왔 그래서 지금은 호샤이 시 말이에요. 한인타운에서 한 5분 거리로 나와있어요. 옛날엔 30분 가서야 돼. 상공 그때 개념으로요. 상공은 3 0분 가는 뭔 거리였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역사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사명 따라 자기는 사명 따라 이 사역을 감당했다고 해서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는 제가 세대교까에부응 하는데요. 저를 안내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경호실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음. 하는데 아 철저히 사람은 내가 어디 가겠다면 벌써 그 비서시켜서 막 아, 가는 시간 이걸 전부 다재 정확하게 1분도 안들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경호원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속내일을 깨끗한 게 있는데요. 왜? 그날이 마지막이될는모르요 자기 죽는 다음에 자기 옷이 더럽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 옷으로 주. 는 거예요. 자기들은 대통령을 경호하다가 죽을까? 경호 사람들이 그자니 총을 자기가 막잖아요. 보물 네? 이번에도 그런 일시에 막, 막 불어나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각오를 가진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가? 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겨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아, 저는 이하긴 목사님이 저를 구임자로 인정하고는 사일을 자기가 신앙의 특징 일사과학을 가리켜요 하여튼 그 교회는요 가니까 이 집사가 좀 늦게 왔잖아요 어디 갔다 왔어 늦죠 그러면 한일 어, 배구대에 잠깐 복원을 하고 있다 집사가 주일날 그런데 1년 동안 2층에 올라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예배 후에 청년들이 배구 포수회 이야기 목사님 등나오셔 너희들 지금 뭐하니? 노회에 그러니까 대한 배구대회 위해서 준비 중이다. 나가지마.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밑에 있었어. 야 공산당이 주일날 투표한다고 하라니까 나 시간 없다니까 공산당이 투표함을 가지고 왔어. <웃음> 그 목사님 시간없다 기때 여기 서서 너라 안하여 그래서 결국은 6개월로 감옥에 갔어요 주일날 투표하는 거고 아들도 가인 고 공산당 앞에 잡혀서 나무에 묶여서 총살 직전에 너희들이 죽인다 너희들이 우리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 죽어 하고 큰소리 쳤더니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있는 사람이라서 살려줬어요 살아있는 순교자였어요 그분 밑에서 이렇게 쭉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 목사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가 저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이 목사 마음대로 하죠. <웃음> 아니요. 목사님 그대로 하겠습니까. 5년 동안 그대로 했어요. 교회가 부흥성장이었 80명 교회가 시작해서 760명 작년에 출석했어요. 그때 중년교회가 1100명 영락교회가 1200명 760명은 애교회였어요. 아주 합동 측에서는 굉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다시 주일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싸웠어요 제가 장모님들하고 주일 날날 야외가 안다 가라고 뭐 하여튼 주일 행사는 잃지 않았어요 사고 파는 거 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우리 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목회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인도의 간디의 무덤을 가보니까 아니요. 지금도 참배자가 많아요. 근데 간디가 인도 사람에게 "쥐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거냐?" 그럴 때 받을 고양이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내 간디는 쥐가 이긴.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다 쥐약 먹고 고양이 영국이니까 쥐약 다 먹고 뭐, 고양이 앞에서 춤춰서 고양이가 자기 잡아먹어서 고양이를 죽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간디의 일사가고 있습니다. 정치. 그러면 간디가 예수 믿었다면요. 인도는 세계적인 기독교가 됐예요 지금까지 그 참배하니까 하여간 우리는 목회자는 희생이 필요하다. 자 다섯 번째로 그의 경계 28절에서 29절인데요 28절 보니까 너희는 장로들을 위해요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누가 보면 17장 3절에 보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로 말조심해강단에서요 설교할 수 있는 만큼만 설교하세요 저는 여러 번 설교를 수정합니다 내가 못하면 설교하면 안 돼요 나는 잊어버려도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설교를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들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기회를 제공할 뿐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항상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나 조기 은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날에는 60세, 65세가 아주 긴 날이지만은 금방 나요. 아 나도 그냥 은퇴는 나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다은퇴 시키면서도. 그런데 그 날이 날게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10년 전에 나 65세 은퇴한다. 그런데 다 마무리가 되고 다 좋아서 그냥 지나려는데장님이딱 오더니 수첩을 꺼내더래 10년 전몇월 며칠 강단에서 65세 은퇴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신이 은퇴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조동진 목사님이 60세에 은퇴해가지고 아주 조기 은퇴한 걸로 알아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선교해가지고 제일 어려움 당한 사람이 바로 조동진 목사님. 이분이 8년 동안 신방도 한 번도 안하고 선교만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글 부글부글 보고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듣고 불평하는 얘기가되니까 그때 장로가 여덟 명인데 이 조동진 목사님이 그러면 나는 선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컴플레인만 사표냅니다 하고 사표냈어. 그러니까 사표냅니다 할때 순간에 그중에 군장성 출신 한 사람이 있어요 장군 출신. 막 이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나머지 일곱 사람이 재청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시차에 서기이기 때문에 남아나 다른 사람들다 음. 조기 은대한줄 알아요. 아마 신청인 목사 그렇게 들어요이대로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음. 수 없잖아요. 내가 늘 교회 행정학, 그분이 행정학을 가르쳤어요. 반인목사 65, 부목사 60이니까 나 5년동안만 하고 끝낼다. 아니요. 65년 5세까지 사례등 다될 테니까. 야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목사는 내가 정한다. 부목사는 세요. 당신이 하세요. 그게 뭐냐면 당위가 누가 와도 좋다. 이게. 당신만 그만두면 되냐. 이거 얼마나 비참해. 그래갖고 그때 아주 정말 좋은 목사님이 왔다가 중간에 막 어리움 당하고 그 다음에 조동진 목사가 부목사들 다죽인자그 사람의 행정은 뭐냐면 단 목사가 바뀌면 다 바뀌어야 돼 그게 가르친 거야. 부목사 다 전도사들 가라치라니까 이또 부목사가 8년 동안 그냥 신방했는데 나가라니까 갈 데가 있나? 장로님 교인들한테 막 울면서 막 전화하지 또 여전수사 나가라니까 여전사들이 서울대다니서면 돼 이런 큰 칼을 가지고 교회당 앞에서 나오라고 죽인다고 한재호 목사님이야 아주 양반이야 죽인다고 그러니까 당위가 긴급 모여가지고 한 목사님 다른 사람 내보낼 네게 아니라 목사님 한 사람과 함께 교회가 <웃음> 어, 일하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난한지호 목사님 영어도 잘하고요. 우리 배우지 않았 아주 잘립대요. 근데 그분은 꽃을 못 피우고 그냥 그렇게 썼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요. 절대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은퇴할 때 가서. 지금 미리 얘기 안한대요. 꼭 부탁드리고 <웃음> 그 다음에 <웃음> 아, 아, 누가 보면 12장 1절 <웃음> 보니까 이 삼가라는 말을요 <웃음> 주의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주의하라 우리 목사들이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성문제예요 정말 이성문제 주의해야 돼요. 저거 가능한 한 여러분 여자 성도들하고 악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웃음> 저는 목회할 때요안 했어요 지금은 하지, 은퇴하고 나서 그런데 그 어떤 분은 자기가 하자고 여자분이 새로운 사람이 자기 다른 교회에서 손 내밀는데 내가 안 한다 할수 없으니까 하지만은 제가 안 했어요 지금도 부흥회 다니면서 단임 목사가 하는 거 보고 반임 목사가 하면은 강사가 또안 하면 안 되잖아 그아서이서하고 강사 반임이안 하면 나안 돼. 가능한 한 여자를 조심해야 돼. 진짜요? 다른 거는 다 암소리, 미안합니다. 아데 그러나 이성 문제는 암소리가 또 문제가 돼. 목사 한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자를 만날 때꼭제 아내나 여전수사님을 같이 동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마지막 때돈 뭐 가지고 얘기했지 만약 여자 문제가 있었더라면 이게 난리 난 거예요. 그건 건들 수 없었잖아요. 돈 가지고만 그리고 제가 여러 교회에 가서 있는데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고장나면 해버리고 아니면 미국 사람한테 가서 고치세요. 외국들한테 <웃음> 고쳐가지고 옛사람이 지금 <웃음> 네, 그 문제 때문에 그 말을 또안 했어요. 그 얘기 안 하겠지만은 <웃음> 하여간 제가 많은 교회 다니면서 전우 목사님한테 듣는데 절대 웬만하면 내버리고 아니면 그냥 어 미국 사람한테 가서 고치시 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심할 <웃음> 것이 돈이에요. <웃음> 이, 목사님들이요. 가난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가불를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굶었어요. 제가 개척할 때 천불을 받았어요. 천불 생활비를 그걸로 바빠듯에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딱 둘이 있는데 회계 집사가 그 천불을 주잖아요. 어느 앞에서. 근데 그 집사가, 그를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천부를 못알래요. <웃음> <웃음> 한 시간 뒤에 주겠다는 그러니까 한 시간 뒤에. 근데 내가 받았으면 또 없다든지 써도 되는데. 바로 받거든 봤는데 천부를 긴급 필요해으니까한 시간 뒤에 주겠다. <웃음> 지금까지 안 줘요. <웃음> 그래서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밥을안 했어요 아, 지내자 굶그 것도 숨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방 가서요 잘 드려야 돼요 교인들께게 봉투를 줘요 그런데 봉투를 줄때 이게 목사님 도서비를 하라든지 개스비를 하라든지 이렇게 말하고 주면 좋은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아, 이건 내가 쓸까요? 교회 가치가. 이건 무기힘들어거든 <웃음>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거는 여전도 사나 부목사에게 그 줘. 나 혼자 있을 땐 그대로 교회 다 받지. 뉴욕 어느 교회에서 만부를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그런데이 사람이 시험에 드니까 만부를 헌금했다 이거야. 근 계시니까. 그래서 기록에 있나 해계가 없거든. 그 그러니까 만물을 자기가 가진 죄. 어. 그래가 교회를 또그만두이 야, 못 믿을 게 교인이에요. 아, 아, 예를 든다면 제가 사역가는 동안에 두 사람이 만물 시켰어요. 두 어. 그 사람이. 근데 제가 한 사람 은 그냥 돌려줬어요. 그이던날 불러서 가지가라. <웃음> 내가 이거 받을 아무런 것 없다. 이거 엄청난 돈인데 가지가라. 한 사람은 우리 왜 장로님에게 줬어요. 왜 나중에라도 그장로님이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딱두 사람 받은 거 그렇게 해결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걸 받고서 가졌다 하면 이런 교회가 문제 날때 반드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 선배로서 깨끗해야 니요 돈에 대해서 저 아, 아까도 뭐 우리 박장로님이 얘기했지만 저희들의 회계실에 8명의 정식회계사가 있어요 난한 번도 가서 돈 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가 돈을 가졌다고 비자금을 받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난 일체 재정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뭐 얘기도 안 했어요 하여튼 이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해서 우리 명예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초창기에는 한국에서 결정했다고 문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이 두 사람의 결정인데 박사학위 받은 거 어떻게 하나 알아봐달라서 우리 부목사가 알아보니까 거의 가짜였어요. 그래서 통보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요 교회 추세가 박사학위 받은 거를 원치 않아요. 목사님 증병할때 제가 뉴욕 장로회에서 지금 세운 김학진 목사님 세웠잖아요 제가 그때 65명이 들어왔어요 65명의 지원서를 제가 그 장로님들이 좀 줄여달라고 해서 제가 보면서 전부 박사학위 받은 사람 다 제쳤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거의 80% 이상이 다 박사학위가 됐습니다 다제쳤는요 지금 김학진 목사님 박사학위가 없어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웃음> 어, 이 실력이 있어서 공부하면 모르겠거니와 실력 없고 그냥 박사학위 받으면 안 돼요. 제가 그 한국에 가훈나러 찬양대 가훈나러 갔다가 가훈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세 사람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후들 얘기하는데 빨간 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그장로님이 그러니까 그 <웃음> 아니고 신학법. 신학 박사는 빨간 겁니다. 철학박사 하라고 음, 신학박사는 빨간 거다. 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빨간 거 해달라고 하는 게 장롱이 사정을 해 만약에 목사님들이 어디 가운을 입고 가셔서 철학박사를 하면서 이 후드를 이렇게 빨간 걸 하고 어디서 했냐면 아무리 가운사에서 내가 이런 건 기본도 모른다 사정을 해도요 아니라고 빨간 거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막 난리치더라고요 안되면 내가 미국서 온 목사인 줄 알고 저놈들이 저놈들이 그래 저놈들이 목사냐 너무 너무 심해요 진짜 여러분 명예 중심이야 명예 그 다음에 정정하라 그랬어요 정정 바울은 듣고 행했다 정정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창념하라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정말 목회 전념을 다하세요. 제가 지금 은퇴하고서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 아들이 한번 같이 구경가자 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데 아빠 이건 너희 혼자 가라. 아니야 이건 아버지가 가야 돼. 그런데도 제가 거절했어요. 또 여러 가지가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흑인가에서 그 영생교회에서도 한 6명 내지 7명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십일조를 살아가는데 제가 도저히 그럴 수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목회만 하여튼 강념하고특거 그 일부러 날이 흐리고 어두울 때는 문 닫을 때 가서 같이 문 닫았죠 음.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철저하게 저를 신뢰하고 같이 살고 그랬어요 자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의 삶인데요 범사의 모범을 보였다고 해서 범사의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요 범사의 모범을 보였다 음. 제가 필라델피에 있을 때요 할수 있는 식당에안 갖고 누가 가자고 할수 없이 가는데 그리고 제가 한국서 오신 분들이 한 식당 가자고 그러면 꼭 팁을 많이 줬어요 그때 20% 정도 줬어요 지금은 뭐 20% 많지만 그때는 안 줘도 되고 10%인데 20% 혹은 25% 왜냐하면 아우 저 영생교회 목사 짜다 그런가봐 <웃음> 내 뒤에 교회가 있어서 성체가 아, 아, 지금도 뉴저지에서 팁을 제일 많이 제가 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삶이요 참 모범해야 돼 목사가 모범되는데 첫째로 거짓말하면 안돼이 필라델피아 는 목사님 한 분이요. 자기가 교회에서 조지아에 대민하라고 다 등록금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조지아랑안 가고 저 워싱턴 스테이트 어, 옐로스톤 파 거길 갔다가 자동차가 사고 나서 사고 처리를 하느라고 장로님이 알게 됐어요 이분이 자기 차로 갔으면 되는데 교회 밴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갔냐 하니까 친구가 한국서 와서 그쪽으로 가자해서 대륙을 간 거예요. 사건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목사를 가려야 되겠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아니, 응? 자기는 용서하겠지만은 거짓말하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다. 응.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 거짓말하면 안돼 우리는. 응? 아, 그래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처음에 휠라에 와서 아주 큰소이 많이 쳤어요. 내가 뭐 3천명을 목회하겠다. 누군3천명 목회 안 하고 싶어서 하나? 네. 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한데 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얼마나 정직했는가 하니 김인현 3.1운동 때 만세 사건이 있었는데 한달 후에 주동자를 잡으라 무라까미 헌병대장이 이단아까에게명령했어요 주동자 체포해오라 누굽니까? 교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 잡아오라 아니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잡아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다 예수 믿는다 그럴 거다 그럼 잡아 그렇겠다는 기록을 보면서요 김인현 3월 만세사건에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했어요 여러분 정직해요 오늘 그래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믿겠다 그러면 놔주는 거예요 공산당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많이 갈등을 했대요 자 이거 어떡하냐 그러다가 한번 죽지 뭐두번 죽냐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딱그 공산당 소련 군인하고 통역관이 앉아있어서 나는 목사다 그랬대 목사다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막그 소련 동사람 좋아가지고 막 오케이 오케이 배우를 해주더래 하나님께서 저의 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그 다음에 그의 작별 마지막으로 36절, 38절 보니까 나는 언제나 이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신성교회를 신학을 졸업하고 28살에 처음으로 신성교회에 다니므로 1년 하고서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후암제일교회에서 5년 있다가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제가 영생교회에 헤어지면서 눈물로 헤어지고 싶어 사도 바울이 장로들과 목을 안고 울었어요. 이게 제 소원이었는데 마지막 저가 떠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다두 줄로 서서 저의 가는 길을 다업부해 주고 안아주고 울면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지 울면서 헤어질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 그냥 나가라고 울고 말이야. 안 나간다고 울고 <웃음> 그래가지고 헤어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같이 목회했어요. 대살렐니카 전서 2장 11절 그리고 어머니같이 목회했어요. 고린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섬기시고 사무엘의 고별설교를 보니까 딱세가지예요 첫째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았다. 우리 목사는 성도를 위해 살아야 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가정을 위해 서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 살두 번째, 성도들 에서 기도해 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응.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오래 기도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 6시죠. 6시에서 결국 1시간 반 동안, 7시 반까지 35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도 시간을 지켰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을 했어요. 세 번째,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가르쳤다. 그게 사무엘이 마지막 자기 고백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2003년 어, 그 10월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오클랜드와 북쪽 도시 발레를 잇는 거대한 철제 다리가 완공했는데요. 다리 이름은 알프레드 참파였어요 이 알프레드 참파 보통 다리는요 미국의 위대한 사람들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알프레드 참파라 이름을 졌어요. 이분은 1905년 이민 와서 평생 미국의 다리 건설에 바친 사람이에요 위대한 설교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 무슨 뭐 특별한 설계사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에요. 용접하는 기능공이에요. 외주를 타고 그 볼트를 조정해야 되고 용접을 해야 돼요. 45년을 캘리포니아 다리 건설에 외주를 타고 용접공이었어요. 한때 샌프란시스코 근문교를 하다가 추락해서 몇 개월 쉰 적은 있지만 45년. 그리고 50년에 은퇴를 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외주를 파는 용적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손자 4명이 또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95세에 죽었는데 평생 본인 아들 손자까지 캘리포니아 다리 공를했다고 해서 주정부가 높이 평가해서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지 않고 알프레드 잠파라는다리를 명명해서 그걸 기공식을 했어요. 제가 80년에 미국 왔을 때 그때 목사회에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회에서 저희들 환영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0대, 였으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목사님들이 자기 가족 소개하면서 우리 아들은 의사요변호사요 뭐 이렇게 다 자랑을 해요. 다 자랑을 는데한 분이 딱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목사가 안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겠다. 대개 보면 의사의 자녀들이 의사가 돼요. 또 변호사의 자녀들이 또 변호사가 돼요. 그데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그 어, 얘기에 참 마음에 담아서 아 저분이 저분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면 최고의 길이라면 왜 나만 가면 되겠지 내 아들도 가야지 내 손자도 가내 손녀들도 가야 Yes.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Amen. 그래서 아, 이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니까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포사에게문하라 많이 수고한 어시에게 문하니라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이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저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이 바울의 목회 철학을 저는 나의 목회 철학으로 삼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어, 우리 목사들의 그 설문을 보니까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교회 성장해 교회가 성장 안 되니까 제가 그 장영준 목사님이 크리스천 신문에서 이렇게 교회 그 성장세 날때 여러 번 제가 같이 참력했어요갈때꼭주 뭐 강사는 10만 불 정도를 내야 돼요. 일단 소광성 목사라든가 김상원 목사 그분들은 다 만들 만불 다니요. 저는 한 시간 강의를 하기 때문에 2천 불을 더 내셔야 돼요. 그것도 내 여비 세게 하지. 그러면. 한 3,500불 정도는 제가 100번 세미나에 참석할 때제 돈으로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 대전 한밭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목사라는 분이 같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말이 좀어두나더라고 그래서는 속으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근데 자기가 그 시절에 교인이 3천 명이라고 그래요 대전에서 난 이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많이 돋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하나 그래서 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다가 그분이 강의 시간에 제가 앉아서 한번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러니 자기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작은 교회 한 70명 교인인데 자꾸 큰 교회가 뺏어갔더요 그래갖고 자기가 막 그냥 화가 나서 막 저주를 했다는 거야.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어 자꾸 뺏어가고 막그렇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속으로 저 교회가 무너지기를 막 바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대 자기 마음속.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래. 너왜 이렇게 저주하니? 너는 저주권이 없어. 축복권만 있지. 그러면서 축복해줘. 축복을 해주라. 그 분명히 들어서 그날부터 회개하고 자꾸 큰교회더잘 되게 해달라. 심지어 우리 교회에 다가지가도 좋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축복해서 3천명이 됐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들이 교회 뺏어다 제 부흥시켰다는데 나한 번도 교회 어란 말안 했어요. 우리 교회 없이 그런 말안 했어요. 대신 우리 교회 교인 뺏어간 사람 많아요. 심지어 고향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예 딱 차를 대게했다가 가고 저큰 교회는 일꾼 많으니까 우리 일꾼 없다면서 뺏어간 사람들은 많아요. 이름 얘기 하나 나올지 뭐몇 사람 또 사전 하시고 내가 절대 뺏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남을 축복을 그러면서 이분이 나 지금도 기억해 축복도 씨앗인 것을 자기가 몰랐 아멘. 응. 축복이 씨앗이란걸 몰랐어요. 우리 고추 심으면 고추 열매 나는 거 아는데 축복 심으면 축복을 받는 걸 몰랐는데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아 저거구나. 내가 거기서 알았어요. 아 네. 또저 어, 한국 어디 간 말요. 야. 한 교에서 선교사님을 하여튼 천 명이 이렇게 보모하고그 아, 어, 선교사들만 위해서 빌딩을 졌어요. 거기가 백유니티가 내 선교사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을 거기 가서 잤는데요. 야, 그 목사님은 뭐냐? 목사님은 좀 중풍 비슷하게 왔어요. 이 사람. 그래갖고 뭐좀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어요. 그런데 교회가 만 명이 넘어요. 이야, 내가 볼 때, 야 내가 볼때 이게 아주 교회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역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신구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푹 느껴서 뭐 여러번 말씀 많이 들수 있지만 은 제가 꼭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내게만 주시는사가 있으니까 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한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 받을 거예요.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교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 그, 그 많은 감사패 무슨패 아무 필요가 어요 이사 다니면서 진짜 골치 아어요 <웃음> 나도 몰랐어요. 오케 할 때는. 웬만한 거 교회 이름으로 하면 다 교회 났지만 내 개인 이름 난 거는 후임자에게 그게 결려가 될까봐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걸어놓을 때도 없고 둘 때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섬긴 것만이 납니까. 아멘. 그런 많이 섬겨서 이제 앞으로 주어진 오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인이요. 열명이든지 다섯 명이든지 주일날 설교할 수 있다는 것만 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l 리만에도요 주일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이 천 명이나 돼요. 천 명. 이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요. 저는 기도 제목이 제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가남수술하는 사람. 나 암으로 죽었다는 말 쉽지 않아요. 설교하다 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는 설교하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매주 그냥 설교하러 나가려고 해. 뉴저지 뉴욕에. 그래서 아니 왜 이건 뉴욕 사람들 많은데 그분들 얘기가 어른이 없다는 거게 뉴욕도 뉴저지다 너무 매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멘. 자 이제 끝나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또 이곳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이제 또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목사님들이 교회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은 바울의 목회 최초의 목회자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가 그가 예배소교회를 개척하고 3년 성기고 떠나서 나는 이렇게 목회했다는 거 가운데 목회를 그대로 본받아서 저희들이 남은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신앙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 많이 그 저도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여기 와서 여기서 사시는 중는데 그런데 딱 결심을 했어요. 여러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아들을 세우고도 아들하고 맞지 않아.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보니까요 설교를 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애니. 애니 설교를 들으면 너무 힘들어. 그렇지. 왜 저렇게 설교할까? 저 성경은 저게 아니고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물어보고 오는데 대부분이 이 목사 떠나는 게 좋아. 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다글로 갔는데 뉴욕 장로교회가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다시 뉴욕에 와서 1년 6개월 장로님들 세우고 장로들도 없고 뭐 단임 목사도 없고 뉴욕 장로에 다섯 번 목회 중에 유일하게 환송을 받은 사람은 저예요 다 그냥 쫓겨나고 나가고 갈라지는데 정식으로 환송을 받고 기념품도 받고 이렇게 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캘리포니아로 갈까 다시 그다가 그래도 필라델피아하 뉴욕의 중간인 코트리 뉴저지에 살자 그래서 뉴저지에 거쳐는 지금 한 아, 3년 정도 사는데요. 제가 생각한 류저지가 너무 살기 좋아해요. 난 정말 은퇴하고 이신 목사님이 여기서 뭐 하시는 일이 많아서 우리 친구인데 7년 친구예요. 7년 동기. 정말 이 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뭐, 여기서 유명해요 와서 지금 이렇게 아니 이 필라델피아 너무 좁아 필드가 그렇지요 그렇지하이애 anyway, 그래서 나는 신목사님 같은 분도 늦어지면요 사역할 때도 많고 그냥 특히 그 사는 구조가 너무 너무 좋아요. 걸어서 다 다닐 수 있지 맞지 만지 지금 뒤져제큰 병원 두 개가요 한국 사람이 그 안에서 40명 40명 또이진 적이 있어요 내가 필라델피아서 할머니 뭐 하나 수립받고 저 레퍼를 하나 받으면요 한달뭐 부주 석주 기다리는데 여기 거의 그 틀날 갔어요 그렇게 부조가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네, 저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은퇴하라 은퇴하면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웃음> 마지막 은퇴할 때는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요블래로 박스도 알잖아그 김부근 목사님 우리 싶인가다요 <웃음> 5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어 정말 아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뭐 괜찮다고 그랬을 거예요. <웃음> 그랬는데 <그런 말. 웃음> <웃음> 왠걸 이게 아 <웃음> 음. 그냥 막판에 가세요 이상하게 사탄이 없어. <웃음> <웃음> 그리고 이 교인들이요 어떻게든지 목사를 배우러안 해주려고 아유 그냥 그런 거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냥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한 아, 저런 사람이 변했다 는난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감한 이사를 속아 놓은 사람들이 직접 사과한 사람들이 있고 몰라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라고 막 그런데 야 진짜 그 원로들 또 내가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교회 돈도 많이 가진다 이 박정규 장로님이 아웃새98 97만 불을 은퇴금으로 줬어요. 그자가한게 아니라 일곱 명 장로님들을 대표로 모으고 나머지 30여 명은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일곱 명이 한데 이 사람이 선임장로라서 그렇게 했어요. 나는 어디서, 언제뭐 계산을 다 했다고 그래. 나는 하여튼, 이런도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뭐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아, 이분이 참 많이 고생했어요. 나 때문에. 막 그냥 공박을 하는 거야. 목사가 그렇게 다돈 가져야 되나. 나한테 직접 우리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 예 교약에 그냥 선을 안 가져간다. 하나도 안 가져간다.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목회를 마무리할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사탄이 하지 않다록 저는 예. 그 면에서 자만했는지 몰라요. 아,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못했으면 말이야 저희들이 그렇게 <웃음> <거의 느끼게. 웃음> <웃음> 어, 반대라고 원로를 안 시키니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 제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이 이게에서도 영생계가 3분의 2하고 3분의 1을 보집하는데 우는 3분의 2아니고 과반수거든요. 참 그래. 그래서 그래 저는 원로는 떠나야 된다. Yes.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웃음> 네. 그러면 금방 네. 시다 네. 네. 네. 네. 네. 네.